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 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착! 오늘은 음료수 모자로 스프라이트와 2% 부족할 때를 마셔볼 건데요 그러면 원샷해 보겠습니다 착! 프라이트와 2% 부족할 때를 다 끼웠어요 그러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모자를 첫 번째 시도했을 때는 한쪽이 아예 안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제대로 나오는 상태였어요 스프라이트와 2프로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1점이었어요 둘의 조합은 너무 아닌 것 같았어요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조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모자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